본통교육 애니메이션 예? 침묵커니 오, 나이스 오늘도 이겼어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응 이제 뭐하지 아이님 팬영상이나 볼까 오늘은 어떤 영상이 올라왔으려나 어? 저기 사람들이 많네 이번에 뭉탱이로 만든 신작이 나왔어요 힘에게 만들었다면니야 뭉탱이 뭉탱이 뭉탱이 뭉탱이 아 뭉탱이어서 사람이 많았구나 역시 근본 뭉탱이 너무 꿀잼이고 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어 느타리님이시죠 느타리님 한판이에요 어 이런거 하시면 안돼요 느타리님이라고 와 느타리님 한판이에요 왜 영상 안만들어요 어서 만들어요 통통돈 통통돈 저.. 분은, 저 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영상은?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얼른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절 저런 자리에 가면 안되겠다 모두들 침묵한다고 오해하겠네 아이고 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나요? 괜찮습니다 아, 저 혹시 느타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밥변홍사입니다 네임 드하미 침묵 제발을 듣고 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이난버페결과 버섯 전골형 안녕하세요 밥변홍사입니다 돈통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행동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침묵과네임도하인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든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케이님 뿐만 아니라 방송을 즐기는 시청자 좋아하는 케이님 팬분들 모두에게 피해랍니다 핵영상 채널의 구독자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저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케 케이 님을 좋아하는 똑같은 돈통들이지 위아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착한 돈통통 여러분은 네임드와침복질을 하면 안 돼요. 알겠나요? 뭐라고요? 만약 그래도 계속 하신다고요? 그럼 뭐...